지금은 저는 터미널이에요. 고스버스 터미널인데, 고스버스 터미널인데, 오랜만에 청주를 갑니다. 그래서, 밤, 밤 늦게 이젠, 오랜만에 본가로 가서, 엄마 아빠도 만나고, 그나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배고파요 스케줄이 끝나고 가는거라 밥도 못먹고 빨리가서 밥먹고 오랜만에 가나도 보고 그래야겠습니다 조금 저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차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늘렸죠? 버스에서 어요 지금 지하에 도착했는데 집 지하에 아빠가 데릴러 맞았어요. 그럼 가나를 만나러 가봅시다. 음음음음음음음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벌써 앉았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에이. <웃음> 기다려 손손 손. 반대 손 기다려 먹어 빵 e n g eh, 링 u e p 네요. 음. 저는 음. 음, 음, 음. 집에 왔습니다. 귀여워. 음. 에이구아 응 oh. 어 어? o 사이에 아이 음 이게 뭐라 했지 민어찜. <미노트> 아니.. 많이... 응. 모르는 생선찜 김치 멸치하고 시금.. 이게 뭐야 엄마? 나물? 그냥? 시금치 라면 밥 오랜만에 팁밥 <웃음> 잘 먹겠습니다! Hehehehehe <laughs> 복숭아~ 가나 복숭아~ 안돼, 너못 먹어~ 안돼~ 안돼~ 안돼! 기다려기다려기다려기다려 뭐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음. <웃음> <막아>. 음. <웃음> 하나 일로다리로와 일로와 일로 일로 <웃음> 걱정이네. 응? 안나요이젠 그만할 거야? 응? 아직 안 끝났어? 지금 내네 자리인데 너 지금 뭐하니 거기서? Ha ha ha. 나 옆으로 좀 가보렴. 우프. 프로카. 이 씨. 제 베개는 이만큼밖에 없네요 다지 가나가 차지했습니다 응. 얼른 자 음, 가나 베개 편하고만 왜? 왜 짜증났어? 나도 아까지! 응? 또 두... 거기? 그걸로 갈까? 들어가자 그거. 그야지 아야. 손가락 들어갔네. 아야. 알분들. 알아 알분들. 알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스크림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여기군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엄마는 우선 제가 먹고 싶은 제가 먹고 싶은 헉? 초코 맛있는 셀렉션이 없네.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커피빵빠리가 있나? 내가 원하는 게다없네커빵빠리는 있는데 셀렉션 하나 사고 셀렉션이 없나요? 셀렉션이 없나지? 셀렉션이 안 나와 있네 빨빨해, 빨. 뜨겁잖아.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스캔해 주세요. 결제가 끝날 때까지 신용카드를 제거하지 마세요. 신용카드 결제가 끝났습니다. 신용카드를 제거해주세요 봉투는 따로 안녕 접니다 접니다 맞습니다 제발 조코만만 있는거 부탁드립니다 저랑 똑같은 분이 계시군요 짜잔 혹시 몰라서 봉투를 안갖고 왔어요 후기할 데가 없긴 했었는데. 갑니다. 갑니다. 아이스크림 사고 갑니다. 좋지? <웃음> 방으로 왔습니다. 아이고, 졸려, 아이고... <웃음> 기절했다가 깼는데, 아무도 없어갖고 제가 있는 대로 다시 찾아서 왔어요. 자요, 오늘! 부지럼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밥 쪄? 또 여기다 뱉고 또 먹으려고? 응뱉서 하다 보면은 저 속을 쏙 들어가 감춘다? 근데 그거를 꺼내달아 쓰리로 못알아들이면밥 달라고 먹었어. 밥 <웃음> <웃음> 그렇게 하다 을고 있어 <놀러> 잠결에 올린 카나의 <칸에> 발. 기자. 오케이, 어머. 흐흐흐 흐흐흐 탐랑 눈이 슬퍼, 지금. 아어이구또 응. 그렇게 슬픈 세상을 다 이런 또 표정을 짓고 있는 거잖나 경아, 응, 안녕. 가식도 안 먹고. 안 돼. 아직 컷 정리만, 정리밖에 못했어요 그냥 컷 정리를 거의 한 40분 넘으면 거의 50분 되는 영상을 찍고 21분? 20분 정도 것을 정리했습니다 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컷 정리를 하고 다음에 또 음, 자막도 놓고 오디오도 놓고 해야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